어떤게 나타났지? 응? 무무 물렸어. 그 다음에 배변패드. 이거는 먹힌 사료. 사료. 파리깡. 다음에니도가져가겠습니다 간식도 가져가겠습니다 머핀 우리 내일 놀러가 머핀아 머핀 <웃음> 맛있는 냄새가 나? 맛있는 냄새가 나지? 할 거야 잠깐만요 お oh. 얘들아 얼마나 좋을까? 참통 버터 보삐니통삐니 보통. 버터. 버터. 버터 버터 버터 <웃음> 버터 <웃음> 버터 많이 안 여기 와. 버터 보통. 보통. 보통. 보통. 보통. 보 버터 a h 신나! 엄청 잘 뛰죠 오피니? 어. 누리 잡히는데 보니까. 음, <웃음> 너 어디 가니 킴버터? 이 놈들. 살기차, 살기차. 다음에는 누리 공부. 이 누리. 고심먹고 싶냐? 고데가 고개가. 고개가. 고개가. 고개가. 개가 고개가. 고개가. 고개가. 고고 있습니다, 단짠쿠키 이 조합은 뭐죠? 반짠이죠 <웃음> 짠 맛있겠다 음. 음. 한 마리 여태만 그리고 음. 이 사각도 파는. 그거 맛있다 괜찮다 아우 어, 좋네 너무 좋다 해 뜬다. 다 우와. 우와 오 잘한다 우리 너무 잘한다 와 우와. 우봐 우와. 우와. 우와. 우와. 우와. 우피니 해봐. 엄청 놀우것 같아. 살살 <웃음> <넣어봐>. <웃음> 발부터, 발부터. 우와. 봐 발부터 발부 우와. 우와. 우와. 우와. 우와. 피니 우와. 우 포토야, 너 비율이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무슨 일이야, 이게? 자, 간다! 자, 조물조물 조물조물 양념 많죠? 어물 너무 많이 넣었나? 원래 이런 건가? 약간 쏠려질 것. 맛있어! 진수성찬이네요. 리비앙. 간다 잘 가. 아이기. 여기서 자고 거야? 가. 것도 갈 거야? 것도 아니야. 것도 갈 거야? 어, 근데 여기 진짜 멋있다. 오, 좋다. 누리 잘 가. 야, 너 어, 너무 힘들어. 바로 나가는 거 아니니, 이 누리? 부다다 있죠. 조심히 가세요. 가세요. 했다다 가지. 응? 니하언니 uh... 갔어? <noise> 너무